네. 어, 저리 확실해. 네. 너를 가짜 양지 밀매 네. 혐의로 체포한다. 알았어. 아. 진수서 빨리빨리 빨리 쓰자. 에? 앉아. 아유. 주머니에 손 빼이자 시간. 자 이름 한현민인데요. 한현민 은 확실해. 예, 네. 네, 한현민 맞아. 한현 맞아. 네. 네가 여기 왜 앉아 있어? 자리 대펴놓으려고요. 여기 내자리야이 네 사람아. 와 뜨뜻하네. 네. 빨리 앉으세요. 네. 자 이름 이재영이요. 이재영. 음. 이름 말 못합니다. 야 이재영. <웃음>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 예. 네. 찍으면 다 맞네. 아 반장님 정신차려요! 야야 너 이름이 뭐야? 나 이름같은거 안써 나과천에고릴라장이야 야야 <웃음> 너 뭐하는거야? 고릴라형 내내는데? 무슨소리하고있어 임마? 야야야 이재영 너 자꾸 발뺌하고 그러는데 니네 집에서 증거가 다 발견됐어! 증거 보여줘봐요! 한영사 꺼내! 너이 자식! 이 가짜 양주를 보고도 발뺌을 할거야? 아니 진짜라고! 한영사! 가짜 양주 확인해봐! 아저술 못하잖아요! 빨리 확인! 아나 진짜... 가짜가 확실합니다! 그래? 예. 확인해봐! 아 예! 이 자식이... 가짜 확실합니다! 그래? 예. 확인해봐! 아 보리차가 확실한데요? 무슨 <웃음> 소리야! 아밥좀 먹고 합시다 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 짬뽕 나도 짬뽕 여기 짜장 세개 남장님 나 잡채밥이라고 저도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우동 세개 됐어 네네 예, 주문하신 식사 주문하신 돈까스 세개 돈까스 돈까스 기자 돈까스 먹고 시작하자고 네 돈까스 지금 뭐 하는거야? 그렇죠가는 중인데요 좋네. 음식이 와. 좀 짜더라. 어 36,000원요. 반찬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어요. 더치페이야. 아! 3만 아, 아, 아, 아 다수 네. 필요하세요? 아 36,000원. 돈이 없어서 어 저도 없어. 뼈야 자세너 그건 뭐야? 아 씨. 이놈입 아, 이놈입니다. 이놈입니이놈입니합니다이놈입 빨리 빨리입니이놈입 이놈입니다. 이놈입다 이놈입니다. 이니다이이자식니이니다 이놈입니다. 이놈입 이놈입니다. 이놈입니다. 이놈입니다. 이놈입니다. 이놈입니다. 이놈입니다. 이니다이놈입이놈입 이놈입니다. 이놈입니다. 이놈입니다. 이놈가니다이니다이니다 이놈입니다. 이놈입니다. 이놈입니다. 이놈입니다. 이이 남겼네. 다이하더라고이주입니다 이놈입니다. 이놈이거네 제가 이놈입 내물고내가 갖고 있어! 증거물나 그래봐! 예. 포리차고 확실합니다. 네. 그건 네. 내돈 아니에요. 돈이 없어졌어! 나도! 나도. <웃음> 이 자식이 너그돈 뭐야! 아, 잘아다이 고리랄 꿈에서 본것 같아! 나도 자, 나도! 어, 나도. 나도. 기한하 <웃음>